2022년 2월 후지산의 구주파 지진은 4번 발생을 하였고 저주파 지진은 20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이 지난달 1월달에는 4번 발생을 했기 때문에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이 지난달과 비교하여 5배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 3월 동일본대 지진 당시에는 후지산이 구주파 지진이 2328번 발생을 하였고 저주파 지진은 20번 미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현재의 후지산이 저주파 지진 숫자와 동일본대 지진 당시의 저주파 지진의 숫자가 똑같은 매우 위기의 상황인 것입니다. 어제 유럽 지진학자들이 또 후지산에 대한 폭발 위험을 경고하였습니다. 유럽 지진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지산에 평소 대비하여 5배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우선 후지산에 고주파와 저주파 에너지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땅의 응력이라는 큰 힘이 축적됐다가 팽창하면서 2월 17일 현재 산채 팽창을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주로 지진의 지속시간이 긴 저주파 에너지에 의한 지진이어서 고층 건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고주파 에너지의 경우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지만 저층 건물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후지산의 현재 상태가 주로 저주파 지진 등의 분화의 전조현상에 의하여 후지산이 지하 약 20km에는 고온의 액체 마그마로 채워진 마그마 덩어리가 있으며 인체에 느껴지지 않는 작은 저주파 지진이 최근 많아지면서 마그마의 활동이 12월 초 이후 두달 만에 다시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후지산이 최근 상태를 살펴보니까 유럽 지진학자들의 주장대로 저주파의 지진현상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주파의 지진이라는 것은 통상의 지진과는 달리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지진이고 암석이 깨질 정도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은 고주파의 지진입니다. 이 저주파의 지진은 마그마 활동 초기에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화산폭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이 증가한 것은 결국 이 뜻은 후지산이 표면 상태가 종료되었고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요감 지진인 고주파 지진만의판단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미세한 흔들림의 화산성 미동이 발생할 때그 미세한 흔들림의 시작과 끝이 분명하지 않기에 저주파 지진에 대한 것과 그이후의 산채 팽창, 증후와고주파 지진 화산성 미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지산의 저주파 지진의 증가와 화산성 미동이 증가하는 것은 폭발되기 상태로 볼수 있기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의기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 지진과 요감 지진 그리고 화산성미동을 합쳐서 화산성 지진이라고 하고 이들 세 가지의 추위로부터 마그마 지표로 분출할 때까지의 시간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